불변한데요? 어? 구만 잘? 컷. 잡았나? 관하 보고 아 잠깐 부탕질 그 치는 사람 있어 가지고 좀 쳐내고 진상 있더라고요. 진상 손님 <놀네> <놀네> 방 돌이다 한명 그 가져야 돼다 오빵 다 이거 어. 라라양두발 뭐 방향 어전한옥옥옥 어, 어, 하나, 옥돌, 옥돌, 옥돌. 옥돌 하나 더 옥돌. 이게 옥돌. 조용한데 일단? 다 올랐어요 어? 오로한아옥옥옥나이둘둘옥이옥 앵글 하나 엥가개 하나, 하나 더 간다 아이, 새끼국계에 아, 이승리하어뭐라고요 아, <웃음> 또 달려온다 개비 어? 아, 어, 판 이겼네 씹새끼요 <웃음> 아니, 저... <웃음> 저누구방 저거 새끼 <웃음> 아, 받아갖고 방송중이에요 소리 하나고 하나. 제가 전반 진상 때문에 이거 예민합니다 지금. 여이야어방 어, 어, 왔다 방 왔다. 리아엔이 방이 포나아 어, 음, 아, 음, 어. 아깝다. 방이 삐먹었을 건데. 오. 오.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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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이신 드렸다. 다디 보는 중. 컨디 보는 중. 기온 봐. 기온 봐. 기원 봐. 예기온 봐. 야 기원 아. 군이 끈이 하였습니다. 다 샷. 좀 느끼나네. 스나마들면강퇴 당하신다고요. 나도 다스나순데스나만 들면 강퇴 당하신다. 오케이. 초보방을 가도 그런가요 혹시? 그러면 방을 만드시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겠죠 그렇게 실력을 키워나가셔야죠 오! 네? 나이스! <웃음> 잘한다, 아 근데 방금 삑났어요 거니버스 보났어요 이거 방이... 어삥 짧았다 너무 길었다 어 방해 방이... 방이... 방이... 방이... 먹었어 빠질게요, 빠질게요. 패스, 오백, 오 기계 둘 있었고. 기계 둘. 기 하나. 하나. 패스. 이쓰나 아이 전진. 불변하데요 <목소리> 대구. 잘. 네? 컷. 대구가 잡았나? 대구 하나 더. 알지. 올려주시. 대구 컷. 알지. 올백 컷 올백 컷 가. 티게턴. 방임. 빼고빼고 나이스. 아군이 어. 승리하였습니다. 야 중호 갈게. 오케이 형님 중호. 중호 하면 도격 그거 방등이 있어. 오케이. 이거 상황보고 형턴 느리시면 제가 다음 판 중거가 돼요. 네. 기계 세명 이상. 세 공간. 요 농담. 요 농담. 개고중 하나. 아, 중 마디가 다이 아, 하나. 중개, 중 중개.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나이 나이스. 패스 조심. 나 다시 방금. 방금. 방 방금 나금방 방금 방반 방금 방 방금 방금 방금 방 방금 쏘지 말고 방금 방금 방 방금 방금 방방방방방 야, 개오개, 오케이. 아, 나 어, okay 개 여기 여기. 아, 마이크 꺼졌었네. 에이 하나만 가세요 내가 게 제가 제가 삥, 삥 제가 까넷 어, 어, 이렇게 어? 지요 아, 더블 <S> <이> <S> 어? 깨우, 깨우. 와, 개 야구 타악, 대나 방, 대구 방, 대구 방, 대구 네. 방, 대구 방, 대구 공필구 방, 대구 방, 대라 방, 나구나나구 방, 구 방, 개구 방, 대구 방, 개구 방, 개구 방, 대구 방, 개구 방, 대구 방, 나구 방, 대구 방, 대구 울배 울배. 대구 방, 대구 방, 대구 방, 대구 아구이라러지않나 아까 전에 반이라고. 다조이조니다 하이. 어, 일오님 안녕하세요. 되고 하나. 하나타나 방염 마가나방이속가나빙하나 오케이. 고고 있어요. 방구 어, 작업 온다 작업 들어온다. 피엽다, 피엽다. 빼업 좀. 저빙 아, 싸우지 마. 피엽다. 이거. 요결론다 여기 내가 저거 봐봐. 나밥 먹어요 그냥. 예, 깔짝이 있고. 이거 있아밝핑 하나. 막이다. 아, 응. 제가 개고 많이 쏘면 개고 조심해야 돼요. 한 번씩 제가 말고 끌 때도 있어 가지고 소통하느라. 오, 네. 패스 하나, 패스 하나, 하나. 꼭좀 얘기해주시고. 하나. 너 확실히 폭좀 얘기해 주시고. 개고 방입 이 하나 있다 개이마개이마봐 이거봐, 이거 일곱시 봐이시봐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이거 이거봐. 이거이거고 이거봐. 이거봐. 이거 이거봐. 이거 하나 일 하나 아홉, 아홉 시 있으나 아, 설대 돌격 경고 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패배하저중간 갈게요. 갈게요. 어 오케이 좋아. 네. 나 오케이. 잘다 글자가나 응? 저쪽에 스나또 있나? 오, 좀 작아. 이가나이스뺏 응. 아, 빼도 돼, 빼도 돼, 빼도 돼. 아 체크 말데내 사이드 보고 제가 뺄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기계 다나 있다. 어? 오 중결올중결중계중계중계중 중결론. 중결론. 중결론. 중결총 중결론. 중결 중결론. 중결중결중중중 오 하나, 올 폭탄이 젖히데습니다 Concatena, 건 i b u m p a k Yungpan. I'll be a part of t 하 e h o u 한번에다혀 줄게. 그러중에포5나빙뒤맞 은? 어, 아, 아 그럼 왜하나더나팀생 한테 부투게우형들 중고 연막 치고, 한번 해줘요. 중고 패스 우리 옥수 겁니다 오른쪽에 하나 있고. 빼는 거야. 하나. 아니 이 뭐... 우리 중 패스. 우리 중 패스. 하나 더, 하나 나 건디 하나. 건디 하나. 건디 하나, 건디 하나. 건디 잡았고 자기 잡아요. 나 통화나. 나 나. 이 음, 바로 살아야 돼. 바로 살아야 돼. 폭가주고중 소리. 소리. 아, 아, 일님에스님안녕세요 소리가 들리냐 들고요 유튜브 소리요 오케이 내려놓은 거지지아한번가 그냥 방까지 에 우리 제가 죽음 잡아봐 잠깐만 빈 보였어 빈 보였어 빈 보였어 폭폭폭 폭폭 폭폭 폭폭 어요 깠어 깠어 아 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가져손 맞게 가요. 갑니다 그라믄 아홉시핑두개 간다 뛰로뛰로뛰로 저백필 마법도 반 대도 반 희흥도 다리반 희흥도 다리반 희흥도 다리반 얘 모르는 네저 안들렸어요 총소리때문에 네안들는데요소리 한번 들어요 이거 중작업 계서 많이 하는데 내려놓 조심해야 된다 항상 오케이. 누가 얘기 안해도 개그 나오는 거는 기기팀이 봐야 되는거고 중내려놓는건 중팀이 무조건 호가나 깎게 호가나 깎게 왼쪽 터나 와다 스프레이 해. 보소 어, 내려놓은거 아, 조심 아, 약간... 아, 나꼭 아, 작업좀 하고 올게 9시하나 일곱시하나 네. 전방 확인 음, 음, 어, 계속 깨줘야 작업할게 네. 야, 어, 어. 이거 차라리 이제 왼쪽 점프하면 돌격들이 중 아이고. 계단까지만 아이고. 올라갔다가 예 네. 네. 하나 둘어내려도 돼요 연막 치고 다시 반가도 돼 반가도 돼 저 배수, 저 배수, 저 배수. 다시 돌려도 돼 어제 패스 아, 패스 아까 되겠네 그러면 아, 빙두개중따라오는 거죠 씨 자리 천지 전쟁님설해봐요나 믿고 설해봐요 그냥 야, 믿고 설해봐요 설해 봐요 그냥 설해봐서설 팀스 철아 아. 아, 늦었어요 아, 늦었어요 잘, 왔다, 늦었어요 잘, 왔다, 늦었어요 죄송요니다아송승리하였습니다 <목소리> 아, 아니 아, 뭐, 아, 늦는데 계단 소리가 자꾸 왜 앞... 아 그니까 믿고 설 해보라는데 왜설아 안해 네, 님저다 네. <웃음> 알고 있죠 듣고 있는데 좀왔다는 소리 들었는데 아 팀스 안들는줄자 봐주고 있잖아요 늦으면 네, 설 네. 못하니까 네. 방금 믿드이 조금 없었다 그죠? 나오 빵도. 예. 주양가두먹양가 천천히. 네. 연막 하나 까놨어. 응. 음. 친아. 이거 주먹 돌격도 올릴 때 있죠. 패스할 거면 연막 하나씩 까는데요. 그럼 어차피 돌격은 못 쏠기 때문에. 내려놓은거 조심 어, 어, 어, 어. 이번 아니면 방가될것 같은데? 쭉그 옥방팀 나핑기 랍핑 핑 하나 있어 보고! 방이 나다 뭐야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해야겠다 천천히 해야겠어요 나이스 그 방이 안보 <목소리> 있었나? 방 하나 더 있다 이거 와방설때설 11시 하나 있고 11시 방 어. 9시 있고 방세시다방3방3방3 아홉시, 열한시 오늘 보통먹겠아 대관 방입세 둘. 티웅반 아이이폭이 총을 방이안 보고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방이 왜? 방입 그냥 나왔나? 아니 도 말고 로 아, 오른쪽 전방에 있습 가운데 폭와이로평 네. 조심 아, 계단 있었어요 하나 오케이. 우리 줌 많이 없는 거흔지 자꾸 내려올 수도 있다 자, 아, 빙 오케이 저거가 돌림 9시 순아 리미티드 형님 안녕하세요 어? 아하. 오른쪽 양미낚시박 하나 양 많이 주목하나야 뭐 아, 이걸 중돌교좀땡겨볼래요중 계단 위에까지만 배에이 계단 위에까지만 ]까지. 폭포 응. 뒤에 폭포폭어너 패스하지 말고요 아니, 계단까지만 반샷이다 아, 마법반이다 아, 적배는 모르. 음. 디쓴은 없어. 적배 적배 쪽 보네. 아, 이거 영혼에 그냥 나랑 패스 해야 될것 같은데? 어, 마이파미, 마이 아, 지이 피방 언니 반중. 나비 안녕하세요. 빠질 날도 어, 이거 공격 만약에 이길 거면 저기 오더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아까처럼 한 번에 어, 성성길 싸움이라서 어, 빙 이거 자고좀 빼요. 중대는 구조 거좀틈좀빼좀 빼자. 중호기 하시 좀 시키네요. 템으로 밀면 돼가지고. 됐다. 너 왼쪽서나 있고 그대로? 이가올 칠거 아니면 우리 아중기별로 없구나 중개발중개발 영원해? 오케이. 우리 갖고 하자. 그러면 중접배갖고바이 까고 네. 바이 네. 하자 바이바소리 주지 마시고 기계 내면 그대로 계시고 네. 그냥 가지 못 봤대고 그렇죠 퍼퍼안 봤어 못 봤어 파이 파안 찔렀어요? 아니 어디다 방패 하나가 그냥 그래. 간다니까 왜왜어 나오 들어간 몰라요 진짜 안 없어요. 아, 없어요. 었엠 m 없습니다 없었어 I'm s 그만 쓰니까 그렇죠 r r y I'm s o r 이 y I'm sorry. I'm sorry. 아홉시야, 나 머리 숨기고. 개다, 개다, 개다. 어, 올라가지 마, 너, 너, 너, 노 멈춰, 멈춰. 이들 버스 이들 버스니까 천천히, 천천히. 빼요, 빼요, 빼요, 빼요. 이 연막 연막 안 왔어. 이거 이제 방 가면 돼 그냥 방착없이다 가면 되잖아요. 방저 빼고 다 그냥 다방가십니다 빼면 먹어줘요막막줘야가얘게 삼십이 하나. 아니 폭발쌀이 때문에 졌어요 형님. 봤어요? <웃음> 네저 하루 평균 왔어요. 이제 주 6일 방송합니다. 월요일 평균적으로 휴방하는 날 빼고 나머지 날다 방송해요. 저녁시간 때나소리개소리 개구소리 이 나이스. 유리하다 유리하다 어... 유리해요 어, 넷? 어, 넷? 저 형은 근데 왠지 팀원한테 어, 머리 왠지 그 얘기 들었을 것 같은데. 이거 중옥 패스하고 옥 가서 마무리 합시다. 어, 옥 싸우는, 어, 옥 싸웠다. 나이스. 우리 중옥 패스 연막 까고다 해줘요, 같이. 연막 아, 연막. 아, 우리 중 패스하면 팀수 형 천천히 올라와요. 그냥. 패스하고 네. 천천히 올라와요. 가면 돼, 가면 돼, 그냥. 네. 폭포 누구 따라오는 거 조심하시고. 둘. 자리 잡아요. 적통이 앞에 있지 말고. 용원에 바로 서부터 봐. 얌이 박 있지 마시고 그냥 빼요 형님. 퍼퍼퍼퍼퍼 어, 어, 어, 어, 어. 아, 아유. 바로 돌렸는데. 아나 이거 깨빈한테 얘기한 사이. 지난 생 얘기했잖아. 요그 자. 퍼퍼. 아,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리를. 얌이 박스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건 어, 다 이거 미는 거죠 지금? 도나 스나페스 스나페 만 잡아줘요. 설때설때갈때 아, 이 패배하였습니다. 아까 봤다 이거 다